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과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합과 또는 이사 등을 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가구가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1가구란 동일한 주소지를 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 합산수가 한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도 전입되어 있는 주소지가 같다면 이들 모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1가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으로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하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취득 또는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세법에 의하면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1.1에서 3.5% 조정지역에서의 1억 이상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1.1에서 1.3%의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공치시가 1억 이상의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규제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보유가 비과세 요건이며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 동시 충족이 비과세 요건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1주택을 처분하고 내년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잘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그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종전주택 처분일이 2020년 11월인 경우에 최종적으로 남게 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해야 할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2020년 11월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게 된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채우는 시점은 2022년 11월이 된다는 점은 꼭 이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양도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3년 이내 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둘다 규제지역인 경우에만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규제지역 내의 종전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의 경우 최대 4년 동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계약만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한다는 위 규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맞추지 못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설이나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합 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조합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이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세대원 전원이 완성된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종전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하며 이 경우 조합입주권처럼 비과세 특례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혼인, 상속 증여 등의 비과세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예비자가 각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 결혼하여 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 여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 비과세 여건을 갖춘 주택을 10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합가한 날이란 주민등록상 전입비를 말합니다.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5년 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해야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5년 이후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 직장, 1년 이상의 질병 또는 요양, 학교폭력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지역의 수도권 밖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해소란 졸업, 퇴직, 다른 시, 군으로 또다시 발령, 퇴원 등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처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원정 일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예외가 인정되며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는 요건의 예외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